트오 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은 배스를 왕창 잡아다가 간을 빼서 간으로 통발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스부터 잡으러 가볼게요 1위 오, 히트. 오, 오케이. 히트. 야, 스피노베이트를 먹고 나오네요. 어, 좀 작네. 우와. 어, 작은 사이즈. 베스한 마리. 야, 저기서 요만한 애들밖에 없는 것 같아. 오, 난리도 난리. 어. 와 스피노베이트에 이짜베스가 올라옵니다 왔어 어휴 작다 예 어우 작다 작아 퀴트 샘물 유입그래서 그런지 바로 가로군요 우와 어 작다 히트 오. 크 미니미니하다 배스를 13마리를 제가 잡아서 냉동실에 얼려왔습니다 서이 녀석들 간 빨리 빼야되는데 아 냄새가 정말 최악이요아쉣 이리. 간같은 경우에 위치가 그 아가미 밑에 여기 라인에 있습니다 간중등는 여기 제일 붉은 라인이 있죠. 이게 간입니다. 일단 열댓마리가 되니까 이거 다 제거시켜가지고 제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얼른 담아서 가보자. 오 마이 갓. 이리. 오늘 통발 여기에 던질겁니다 물수심한 1.5m, 1.8m 정도 되는 좀 깊은 장소에요 여기 웅덩이가 있어요 짜잔 여기에 통발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 확인하러 왔습니다 뭐가 잡혔을까요? 뭐가 잡혔을까요? 어... 뭐, 보여요? 다슬기가 엄청 붙어 있는 건 보이네요. 오, 들었다. 이야 여기에 죽은 물고기가 있네요 어, 이거 뭐지? 오오 뭐야 뭐야,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진정해 얘들아 와 조금 괜찮은 사이즈에 꺽지도 들어갔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꺽지 아 아까 그 꺽지한테 먹혔다가 배 터지네구나. 이거 보세요. 와, 물 엄청 먹었어. 이거 봐. 와 대박이야. 푹식했네. 통발 안에 들어와가지고 꺽지 한 마리. 오 커. 그리고 여기 엄청 큰갈견이한 마리. 오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육식 물고기가 좀 많이 들어갔다. 좀 뚝지 같은 어 여섯 대들어갔구요 음... 딱그 종류가 들어간 것 같은데? 어... 돌고기 종류는 안들어갔네? 확실히 이게 약간 육식성... 식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통발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둘... 넷... 여섯... 여덟... 열... 열한 마리 들어갔네요? 와... 야 진짜 대박이다 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간이 피가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연한 색깔이 됐어요 간들 다. 베스간이 이게 냄새가 확실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비린내나 뭐 피비린내 나 이런게 많이 나가지고 확실히 물고기들을 유인하는 데 특효약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가 매기과 종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는 좀큰 강으로 가서 베스간으로 한번 통발 설치해보도록 하죠 야 오늘 성과 좋다 좋았어 베스간 인정 잘가요 잘간다 조심히 가 얘들아 안녕